니이콘 콘에저도 켜 주냐? 안 돼, 안 돼요. 오리, 올리, 올리 점수. 돈 가지고는 안 돼요. 아니, 이거 고쳤다며. 안 고쳤네. 아니, 이거 고쳤다며. 아 쥐때보다 그한 1000배 좋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하위 잘 키워놨네 융합체가 스탯이 일단 500, 250을 넘으니까 잘 키워놨네 하위 하위 하위 하위 진짜 완벽한 개구리다 완벽 그자체 오우 이 오우 이오 이거봐 이거봐 <웃음> 되게 잘 나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클라나 2000까지 크면 좋겠다. 아. 아, 대박. 대박. 안 돼. 안 돼. 아, 이게 끝이네 <웃음> 어렷! 데어타르 개구리는 진짜 전설이다. 재밌었고요.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 7,950! 어, 언제쯤 타레키우기 1847 k i n 가능한데? 가능하잖하잖아 이게 맞잖아아이제졌다타레한테만 아, 들어가야 돼. 3만 8천 0만7 6 0 0만5만1 5만이 지랄 어 야야 이러다 죽는거 아니야? 어? 거의 다 온거 같은데? 야곧 죽지 않을까? 아 안죽네 아왜 안죽냐 고야 이거 누구 만난거야 잠깐만 이거 누구한테 이거 저지른거야 아니 누구랑 그 오랜 싸움을 한거지? 야 어떤 미친놈이랑 어떤 야수 야? 이아비 이게? 어떤 미친놈이랑 저다 터뜨리는 다그을 했나본데? 오다이스고의 하수인들을 발견했어요 그 하수인을 잘 키웠군요 이제 당신들 향한 정이더 쌓였을 <놀람> 진정한 시간의 끝틀을목격했다 웃어? 연습 완벽해오면 정말 예술인 친구예요! 간격의 검증! 행운을 빌어요! <분위기> 전 당신을 믿어요 나 어차피 한적있 바로 갖다 버리고 맞지 뭐 뭐버려야 되아 이거 지나버리자 아씨 <웃음> <웃음> 이거 사막이 잡을라 했는데 괜히 이렇게 준것 같아 <웃음> 사막이 잡겠다고 이렇게 준 건데 할 거면 그냥 제일 그런 거 앞으로 아직 모릅니다 이거 0.2% 있기 때문에. 버려 어? 이번 아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? 아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밌는 하스 톤 영상이 있다면 a s p e n c o m k o k r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! 구독도 부탁드려요.